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썬뉴 데이 먹방, 쿡방, 뷰티블럭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먹방을 할 거예요 회전 초밥 먹방 최근에 먹방 브이로그 <웃음> 찍을 때 1900원짜리 초밥집이었던 데가 있거든요 봐보실까요? <웃음> 이렇게 서 이게 쓸수 있는 거야? 아니 이렇게 그냥 수, <웃음> 아, 이렇게 해? <웃음> 어. 왜 왜냐면 쓸만한 게 없는데 찡찡대지 <웃음> 마너 하는 그거 봐 찡찡대지 마 그러니까 그거 편집자님한테 하는 거네? 아니 편집자님한테? 형한테 그러니까 형, 형, 말라고? 형한테 와 이거 인성 이거 뭔데 있어 카메라 꺼봐아 왜? <웃음> 저번에 왔던 데서 모든 잡지가 1,900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오 음, 새우 진짜 크다 빨리 먹고 싶어 음, 좋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얼마나 뿌시는 거야? <목소리> 끝을 보는 거야? <목소리> 나도 얘기해 줄래. 아, 성비 초밥이야. 음, 분위기 괜찮은데? 대박이다. <목소리도> 대박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인도가 좋아하는 것같아 진짜 괜찮아. 그래서 어, 또올것 같은데? 어제 새우 좋아한다. 아까 하얀 소맛있 아, 나 하얀색 새우 맛있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저 새우만 먹네. 아, 아, 아, 아, 아, 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알아? 오늘 저녁으로 삼겹살은 진짜 저랑 밥밥 뭐? 진짜저는밥 먹으면서 다음 뭐 먹어? 궁리하는 거 알아, 나. 멋있는 마나 먹었어. 이 아까 너랑 경쟁하게 되냐고 여기서. 왜? 여기가 장어가 괜찮아. 이거 장어잘안 먹거든? 는 지금 이 인정하시지? 내 팔팔 많이 팔팔 팔팔 진짜 많이 먹긴 한다 팔팔 량이 팔팔 팔팔 팔팔 팔많이는 팔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등심 제가 먼저 yeah. 어, 이럼 어떡하나 이거 음, 아, 왜왜아문제잖 <웃음> 중신도가좀더 높아 보이기 하는 데야너몇 접시야? 저한번 세우자 몇 접시야? 몇접시접실에 먹었다고 너? 자격한다네 이거 이거 다 먹었어? 아무리만 전 하나 먹어줘야지 그만 먹어 맛있어 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세요무 <목소리> 스시 <목소리> 아 근데 이거 못먹겠어 이거 못먹겠어 ㅋ ㅋ 무 스시 아 근데 너 진짜 많이 먹는다 72접시 먹었대 야 근데 이정도면 그냥 오마카세 갔어도 됐어 뭐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너? <목소리> 형도 한 30접시 넘게 먹었구만 어렇게 <목소리> 사람이 네! 오늘 초밥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<웃음> 영상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기봤으봤음식이식이들어봤으봤으면있으이여마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 만나요 안녕, 안녕.